최고의 혼술 온박이. 네 맞아요. 응. 자, 혼술집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다녀가야 돼. 이런 성지 같은 매장이 아닌가. 네. 이야 치마오가 네. 완전 새롭게 변신했네요 네. 아, <목소리> 오와 우리 요, 저 현대벤처빌 2층 저 위층에서 치마오를 몇년 하고 계셨어요? 아, 6년 6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로 6년. 이사 온 지는 네.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네한달야한달야 네. 그렇구나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예예예예두 예. 분은 후쿠오카가 고향이신 우리 네. 저기 어디야 사장님 집인데, 와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집인데요 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요즘 시대에 그냥 딱 맞는 네. 그냥 작은 가게 밥도 되고 술도 되는 작은 가게 네. 아 그러시구나 스마호 네. 세트를 하나 하나 하나 네. 두분다 셰프신데 네. 아 남편분 직접 요리하시고 어? 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우리 사모님께서는 직접 홀도 관리하고 조리도 네. 하시고 네. 이다 소스인가봐 이게 일주일 동안 쓰시어 네, 일주일 동안 가라, 뭐. 어. 우리 최명혜 대표님이 느끼시게 요즘 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네. 어, 이게 또 시장 이제 이또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 요즘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네. 네. 우리 우리 저치마원은 어떤 분위기세요?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어. 그속 온갖 계산을 해가면서 아이 아, 정도면은 괜찮겠다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 만들고 있습니다 아나 네. 지금 이 가게 첫째 시설 컨셉이 제가 딱 보니까 후쿠오카 뒷골목 오사카 뒷골목 <웃음> 골덴가이처럼 정말 오래된 일본의 뒷골목에 있는 작은 선술집 같은 분위기인데 재현을 예. 해봤어요 아 그렇죠 어, 아나로그라서 아, 좀, 아나로그라서 어, 아나로그라서 아. 하면은 금액을 갖다가 올리지 않고 음.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 할수 있을까 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때문에 음. 그렇게막 그냥 저기 지는막 올리지는 않고 아 아니, 이거는 할수없다 생각할 때는 그냥 눈물을 아. 먹고 올리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요, 이 가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주방에서 디귿자로 바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가 늘 강의하면 요즘 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혼자서도 둘이서도 주방과 홀을 같이 할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어, 컨셉 어, 네, 맞아요. 예, 예 저는 네. 이게 딱 맞다 네, 네. 예.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비그자형 매장이 공간이 조금 넓어진 게 저번보다. 그렇죠. 어, 여기 이제 사람이 충분히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하고, 하고 서비스하기에 딱 응. 좋네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갖다도 좋고. 아수납하이 좋고. 그리고 인건비가 죽게 들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음. 됐습니다 아. 둘이서 만약에 젊은 사람 그렇죠. 두 부부가 한다고 하면 은 그렇죠. 아침부터 이렇게 열면 꽤 괜찮게 매상으로 맞아. 올릴 것 같아요 맞아 그 맞아. 우리 치마호의, 요, 치마호의 요리는 어떤 사장님 두 분의 손에서 빚어낸 아날로그다 저는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이제 하루 오늘 일과 끝나신 거예요? 이제 거의 하루 일과 끝나신 거예요? 지금 9시 20분 와 계시구나. 야 이제 끝나시면 정리하고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돼. 어 뭐를 만들어요? 고로 하고 한바 예. 하고. 와 이거 고로케 하고 네. 한바기 하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고로케. 감자. 아 감자. 아 고로케 만드는. 네. 아 그러시구나 그,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아, 머리 질끈 동요 매는 게 이게 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머리 질끈 동요 매는 거는 예. 스타일이 아. 앞으로 하는 거는 맞쯔리아 마쯔리 맞쯔리 그러니까 축제할 때 축제할 때는 앞으로. 아 축제할 때는 앞으로. 앞으로. 어, 아 이제 네. 됐어요, 네. 축제할 때는 앞으로. 앞으로 하기합을 어. 넣을 때는 아. 이런 스타일로. 아 어, 그렇구나. 거지. 그러니까 네. 축제할 때는 매듭을 앞으로 하고. 어 그다음에 요리하거나 일할 때는. 이렇게 네네네. 뒤로 어. 와 저도 정말 이거 지금 처음 왔네 요이게요 저희 자신의 네 오키 같은 내 제신이 아 손님하고 접촉할 때는 예. 정신을 통일하고 예. 그 요리하는 그 정성을 예. 마음에 이렇게 따듬고 예. 만드는 거 이야 그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만들 예. 혼자 만들고 오와 혼자 그리고 어. 이제 약을 때는 저 혼자 하고 음 그렇구나 음. 야 그리고 이건 지금 야 이게, 이게 어떤 거 만드는 거야 이거? 한바구 만드는 거예요. 한바구. 함박우. 한바구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계란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 네. <웃음> 양파도 이렇게. 양파. 들어가. 네. 야 양파도 한번 초벌 작업을 하셨는데요? 네. 아. 한번 볶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넣고, 아. 음. 예. 이본말로는 내루. 내루. 아. 내루. 이거 지금 한바어의 원재료 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반반야 돼지고기 반반. 소고기 돼지고기를 그 다음에 직접 이거 잘게 으깨는 작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음, 전 정육점에서 이제, 정육점에서 하는데 그 가게는 이제 가락시장에 있는데요 아. 제가 오랫동안 거기, 거래했던 응. 아. 함박어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만들 때부터 예, 예. 두 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와 저는 굉장히 세심하게 아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응. 이 스타일로 납작하게 이렇게 전처럼 붙이면 네, 아. 전라도 담양에 떡갈비가 돼요. 어. <웃음> <웃음> 이렇게 아. 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붙이면 오. 야 근데 야 이거 함바거가 정말 핸드메이드 정말 이 슬로우푸드네 네, 핸드메이드를 지금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어, 맞아요 두개야 돼가지고 와 음. 대단하시다 네 마리아내로 만든 음. 음. 이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음. 나올 때까지 음.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저는 9시 20분 정도 아까 영업 끝났으니까 음. 이제 정리하고 바로 퇴근하시려나 했더니 아니, 음. 또 내일 영업할 거리를 그럴. 네.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해서 반죽한 다음에 이걸 또 숙성 과정을 또 거치겠네. 네 하루 하루 이렇게 아 맛있게 되라고 하고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와 정말 <웃음> 네. 야 햄버거 세트 햄버거 세트가 정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군요. 네, 네, 네, 네. 와 거기다 지금 양파 와 어, 야, 이거 이거 뭐예요? 빵가루 이거, 이거는 빵가루 빵가루 우유에다가 촉촉하게. 와야 이게 예, 좀... 전부 합해가지고 맛있는 예. 게 되는 거예요. <웃음> 정말 음식이 그냥 인스턴트로 대충 하는 음식이 없네요. 보니까. 이야. 하나를 갖다가 성립시킬 때는 그만큼 응. 그 메뉴라는 거는 금방 응.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응. 하나하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되나 수궁을 하면서 만드는 음... 게메뉴에 그렇구나. 음. 와. 한바을 자체가 저는 이거 딱 보고 페트 형태로 만들어서 수제 버거하면 너무 맛있겠다. 아, 맞아요. <웃음> 예. 아, 이거 수제 버거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가게에서 이제 할, 할 때는 수제 버거를 갖다가 예. 예. 뭐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예. 저희 집은 이런 이자카야다 보니까 니코미 한바을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젓가락으로 드실 수 있게 음... 좀 만든 게 수, 이제 저 니코미 한바이예요 그렇구나. 네. 예. 는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만드는 만드는 거는 이제 내일. 만들면서 이제 제가 아 이제 내일 아 직접 만들면서 구워내는군요. 네. 그렇거든요. 아. 그러면은 한개 대충 저희 집에서 니코미한 박으로 나가는 거는 음. 한 개에 80g 정도. 아 80g 정도. 어. 그리고 한 박에 그한장은한 200g 정도 해야 될것 네. 같아요. 야, 저는 게...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영업을 점심 때 정도 하기 위해서라도 네. 뭐 새벽에도 나오시고 막 이러신다고 그랬어. 네, 네,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네. 요즘도 아침 일찍 나오세요? 예, 네, 일찍 나와요. 왜냐하그날에 메뉴, 를 갖다가 하나 하나 우리가 전부 만들기 때문에 예. 그 아침에 이제 너 준비를 하고. 예, 예, 예. 이제, 이제 저녁은 보통 마지막 오다가 몇 시에 받는 거예요? 8 시. 여덟 시 반. 그러면 9 시에는 끝나겠네. 아침이 일찍이 다보 아. 그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아. 와, 마우스 세트가 이렇게 푸짐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딱 만든 거예요. 어, 이거 딱술한잔 세트네. 네, 맞아. 요 음. 독고리 하나 먹어야 되겠다 오늘. 독고리 드시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독고리 하나 먹을게요. 네. 음. 네. 예. 저녁 시간에 이게 가장 대표 메뉴고. 음. 그리고 어깨니 있고 사시미는 연어 사시미. 음? 네. 음. 우와 우와, 야, 야 독고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어. 여러분 시켜 독고리를 한 잔. 아. 아. 아, 돈가스 돈가스고 이, 이건 뭐예요? 한바그예요 아, 이거 함바구 돈가스 이거 애비 네. 이건 치킨 카라하게 카라하게 아, 가라, 또 있고 면도 있고 에비 네. 음. 찍어서. 음. 야, 내가 하는 우리집 치마오 요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 한 번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가면서 음. 이 재료를 살릴 수 있는 예, 음식을 예. 갖다가 하면 은 되겠다 아. 왜냐면 여러 가지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얘네들은 어, 감자를 어. 하거든요. 예, 예. 어떤 때는 팬프킨으로도 음, 할 수도 있고 어. 고구마를 하고 그러거든요. 음 음, 그게 맛이 있어가지고. 음. 이런 매장을 하나 오픈하고 싶은 아드님처럼 네네네. 이런 분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딱 보면 우리 네. 한국의 저 음식하고 다른 것은 면도 있고 밥. 있고 튀김도 있고 그러니까 면도 있고 안주 요리도 있으니까 네네, 네네. 초보자들은 이건 감이 게... 그러니까 네. 잘 소비자는 너무 좋은데 이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헉, 음. 이 많은 요리를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맞그한박을하나고몇 응. 음. 개를 만들고 그렇지 그 그렇 응, 한박을 응. 하나 가지고 하나 음.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민을 안 해도 가,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 한박을 가지고서 카레도 하고 카레도 한바구 카레도 있거든요. 아, 저희 한바, 집에. 카레도 있고. 네. 그리고 한바구 세트 음. 여러 가지 세트가 있어요. 한바구를 음. 갖다가 넣은 세트가. 음. 그렇기 음. 때문에 한바구 하나만 있어도 몇 개의 메뉴를 만들 수. 이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음. 기름 너무 깨끗한 기름이다 이거. 네. 음. 아 라면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야끼로 먹어야 되겠다. 돼. 음. 아. 저는 볶는 거 하고 아. 이거를 잘라고 주인은 어 이거를 해요. 아 튀김 아 네. 튀김 전문가구나 남편분은 네. 아 야끼소바 야끼소바 야끼소바 야끼소바 이야 음.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도 사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걸요? 와. 예 치마오 야, 지금 시간 9시 20분인데 이제 영업이 끝났습니다 예. 치마오는 정말 이 훈밥집, 혼술집 특히 일본 스타일의 홈밥집 혼술집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정리해보면 첫째 이홈밥집의첫 번째 컨셉은 시설 컨셉인 것 같아요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쫙이귿자형 주방 보이시죠? 예예 예, 자형 주방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이런 펄럭이는 동적인 요소 디스플레이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매장평수가 이게 지금 8평 딱 8평이거든요 그래서 안쪽 주방에서 어, 기급자형 주방으로 해서 이렇게 8평 공간을 알차게 꾸몄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8평 공간에서 이 일본 스타일 일식 스타일의 혼밥집, 혼술집의 핵심은 역시 상품 아닙니까 특히 혼밥 메뉴 한번 보시겠어요 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고로케 세트 야끼니꾸, 니꼬한바그 텐도지동 뭐, 깨도 동가라게 이런 덮밥류 메뉴와 규동 어, 그리고 이면류 심지어는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각종 식사 메뉴 아주 상당히 알뜰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혼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생맥도 하전할수 있는 이렇게 객단가로 여차하면 뭐 15,000원 이상은 식사 메뉴 15,000원 2만원 나올 수 있는 이런 혼밥 메뉴 있고요 두 번째는 혼술 메뉴도 있죠 이렇게 뭐 야끼니꾸정식 이런 건한 15,000원 정도는 야 이거 하나 시켜 넣고 밥도 되고술한 잔도 할수 있는 이런 혼술 메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운영 컨셉에서 본다면 역시 혼밥집은 사실은 나홀로 창업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물론 매출에 따라서 나홀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최명호 대표님 부부가 직접 두 분이서 운영하시고 바쁠 때는 또 이렇게 파트타임 이렇게 한 분도 오시기 때문에 뭐 인건비야 역시 매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 하자면 역시 <웃음> 요 일본 스타일의 혼밥집 혼술집은 첫째 전혀 내장자체 분위기 시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나까지 정말 밥을 먹을 때는 바, 밥을 풍격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술을 먹을 때는 정말 술만 나는 한잔딱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대접받는 듯한 이런 분위기 연출 상당히 중요하구요그 어, 다음에 메뉴나 이런 부분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메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최명화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메뉴는 소스에 의해서 이곳에서 핵심 소스만 써 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컨셉에서 보면 어 점심 메뉴, 그러니까 아침에 한 10시 반, 아침에 출근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일찍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식사류, 점심시간 메뉴와 저녁시간, 지금 한 9시 반 이전에 거의 영업 이 끝나는 이런 형태 일본 스타일의 혼밥, 혼술, 또 치마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작은 가게 창업, 이렇게 혼밥집 창업, 혼술집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다녀가야 돼, 이런 성지 같은 매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치마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